안녕하세요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쿠팡 파트너스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먼저 해당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파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메모장으로 미리 작성할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의 링크들도 미리 이렇게 붙여 넣고요 그리고 사용할 이미지들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놓습니다. 쿠팡에 들어가셔서 우리 파트너스 사이트로 들어가 주시면 링크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트렌드 대게 올라오는 상품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트렌드 랩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네이버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급상승 검색어라든지 해당하는 이슈에 대해 가지고 요즘 인기 있는 검색어들을 쇼핑 인사이트 등등에서 상품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느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고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어 인테리어 소품 들 쪽에서도 수납 용품 쪽에서 괜찮을 만한 상품들을 요즘 홈 오피스 또는 또, 또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상승이 되면서 집에서 이제 일하는 또 일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집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책상 정리용품 베스트 5의 상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해당하는 정리용품의 상품들을 일단 쿠팡 파트너스에서 찾아봐야 될 건데요. 제가 찾았던 상품은 오거나이저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이 상품과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상품들 다섯 가지를 골라서 베스트 5 로 해서 제가 직접 그냥 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보통은 로켓 배송의 상품들을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로켓 배송의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링크를 붙여넣는 거죠. 다섯 개지만 저는 연습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해당하는 제목으로 사용할 네, 어, 글을 작성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내용 안에서 조금 더 넣어줄 해시태그들이나 좀더 검색어들을 글 내용 안에 첨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발행하실 때 해시태그들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게시글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작성했는 해시태그들이 모여가지고 포스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 안에 해시태그들을 정리해서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 상단에 넣을 만한 어 조금 이쁜 이미지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 사이트는 어 스플래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 이미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데스크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이쁜 이미지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사용할 포스팅에서 이용할 이미지들을 미리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할 때 해당하는 이미지를 같이 넣어주게 되는 거죠. 제가 작성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은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글쓰기 화면에서 템플릿이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가지 추천 템플릿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순위 그 중에서 베스트 5 맛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글 내용을 이제 수정해 가면서 이 템플릿 안에 있는 이미지와 내용을 바꿔가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일반 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레이아웃을 그대로 받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삭제를 하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미리 준비했었던 언, 언스플래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업로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맛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까 작성을 해놨었던 이 내용으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의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를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단에 넣는 글씨도 위쪽에 있는 썼던 글씨와 유사한 글씨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홈, 오피스, 재택, 근무, 책상, 정리, 수납, 용품, 추천이라고 글을 써주고 해당하는 하단에 나와 있는 글에 대해서 좀 전에 작성해놨던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는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어 줍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넘버원이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다가 아그 전에 위쪽에 내용을 좀더 넣어 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넣어 주고 그리고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1위로 지금 만들어 놨던 네 이렇게 글을 써주고 이 해당하는 글의 디자인은 바꾸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있으신 이런 디자인 형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내용으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는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수정해 올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상품 이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오거나이저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미지가 조금은 정렬이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나오니까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풀사이즈로 맞춰지게 합니다. 사진 설명 입력하는 칸에 다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키워드를 포함시켜서 네, 상, 이미지에 대한 글씨를 적어주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네이버 검색의 이미지 검색 영역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꼭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베스트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추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링크를 첨부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서 위쪽에 보면은 링크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URL을 붙여 넣어주시고 링크를 검색해서 확인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에서 해당하는 상품의 링크 생선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URL 복사 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제가 메모장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렬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정렬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 주시거나 또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구매하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고 위에 보면 링크 거는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 입력이라는 곳에서 링크 URL을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를 클릭을 하면 바로 링크로 이동할 수도 있게도 할수 있죠 또세 번째 방법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더 첨부를 해 주시고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위쪽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요 링크 거는 거좀 전에 글씨에 걸었던 거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삽입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글씨에다 링크를 걸어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하는 글에다가 똑같이 메모장에 넣어 놨었던 내용을 붙여 넣어 주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조금 획일화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내용을 붙여 넣어서 만들어 준 다음 이미지도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이미지 수정을 해줍니다 설명을 똑같이 입력해 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 이미지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이상 쓸 이미지가 없으시다면 이 영역은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내용을 조금 더 넣어주고 그리고 이미지도 또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죠 미리 준비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같이 넣어 줍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똑같이 링크를 누르셔서 URL 조금 전에 만들어 놨었던 URL을 복사해 가지고 넣어 주시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주시는 것도 좋겠죠 바로 구매하기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링크를 붙여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면은 구매하기 버튼은 조금 더 보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 다섯 개를 올리기로 했으니까 다섯 개쭉다 넣으신 다음에 마무리 멘트까지 해 주시고 발행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셨다가 다음에 글쓸 때에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템플릿에서 내 템플릿에 현재 글을 추가해 주시면 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이 모습을 나중에또 불러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발행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테고리에 주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이라든지 발행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시고 태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글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대 30개까지 넣으실 수 있으시니까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에서 어, 다섯 번까지 적어주시는 것이 좋으시니까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남는 날에는 예약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작성되는 것처럼 시간을 작성해서 오늘 하루 다 같이 글이 다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블로그의 주, 지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해주시는 거는 거의 SNS를 성장시켜 주시면서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글만 쓰시는데 시간을 쓰시기보다는 글도 쓰시지만 카페라든지 아님 다른 블로그에 찾아가가지고 이웃을 맺어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SNS에 소통을 해주시게 된다면 블로그의 성장은 더 빠르게 가지고 올수 있겠습니다. 쿠팡에서 상품을 선정을 하실 때에도 쿠팡에서 고객들이 많이 찾는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획전 등등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되실 거고요 쿠팡 파트너스에서도 항상 이벤트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서 등록하는 상품이 꼭내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쿠팡에서 추천해 주는 상품들을 등록하셔도 좋은 거죠 자 오늘은 쿠팡 파트너스에 있는 링크를 삽입하는 방법과 블로그 포스트 어떻게 게시글을 작성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계신다면 네이버 아이디에서는 항상 블로그가 열리고 있으니까 블로그에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글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